안녕하세요. 제가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 창업에 관심? 요즘 배달 창업이 참 대세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다들 배달을 하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모든 무식업 시장이 다 배달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배달 창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 배달이 시장의 이슈인 거는 분명하고. 배달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배달 사업은 할 사람들만 있었거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 첫째, 야 일반적으로 그때 90년대도 평균 투자 금액이 여참이 1억 원이었기 때문에 어, 어 그렇지 1억 원 정도는 투자해서 음식 판매 서비스 뭐 할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중에서 물론 빚내서 1억 만들고 이러기도 하지만 근데 배달은 1억까지가 필요 없었거든 대부분 보면 배달은 한 작게는 2, 3천. 많아 봐야 4, 5천. 그러니 5천만 원을 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배달이었다고. 다시 말해서 배달은 내가 10억 있는 사람, 현금 유동성 5억 있는 사람이 배달 창업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금은 물론 좀 달라졌지만 음... 배달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렵다는 것은 창업 투자 비용이 2, 3천에서 4, 5천을 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좀 청년 창업자들 아니면 그때도 늘 창업이라는 것은 실패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한번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면 일단 종잣돈이 작아지고 실패했으니까 직장인 돼야지 이런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되니까 한번 실패하시면 다시 재창업을 위해서 그럼 재창업을 위한다면 처음 창업할 때할 때보다 할때 종잣돈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 비용을 들여서 하려니까 폼 잡는 창업은 안되고 야좀 몸이 힘든 창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재기를 위한 창업 아이템이 대표적으로 배달이었다고 아, 이게 마이너리그 같은게 됐네요 아 그렇지 배달 창업은 내 가게가 있는 건 맞는데 번듯한 가게는 아니고 지하에 있거나 아주 후미진 곳에서 월세 50만 원이 넘지 않은 이런 곳에서 내가 비록 번듯한 홀 매출로 못 올리지만 배달을 통해서 내가 더큰 사업을 위한 이 나의 자본력, 나의 어떤 종잣돈을 키워야 되겠다, 재기를 위해서 나는 배달을 통해서 일단 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배달 창업이었거든. 지금은 네. 많이 달라 달라졌지. 좀 달라졌지. 지금은 우리나라 음식점이 지금 70만 개란 말이야. 70만 개, 70만 개 음식점 중에서. 그때 배달인, 배달은 아이템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이런 게 대표적인 배달이었고 이런 유를 가지고 배달 창업을 서울에서 할까, 지방에서 할까 서울 중에서도 아파트에서 할까, 재래식 주택가에서 할까, 뭐 원투룸에서 할까 이랬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최소 90%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배달시장과 인벌브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100% 배달음식점 지금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 공유주방 100% 배달음식점 어 이거를 그리고 지금도 상당 부분은 홀 50% 정도 매출 올리고 나머지 50% 정도를 배달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홀 매출이 한 70대고 나머지 20-30% 정도를 배달 테이크아웃으로 맞아, 하는 맞아, 맞아. 이런 배달 아아수 아니, 없을 만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배달 시장이 형성돼 있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는지좀 그것도 좀. 어, 매우 중요한 시각인데 사실은 늘 시장의 역사를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는 관점 우리가 사극을 보는 것은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현존 같이 현실을 반추하다는 게 가장 크니까. 나 그래서 창업시장 같은 경우도 내가 비포 3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의 역사 어떻게 흘렀나. 내가 강의하는 것도 있는데, 배달의 비포 30년 전, 비포 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쉽게 얘기하면 90년대 배달 창업 시장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될것 같은데, 첫째, 아까 90년대는 배달 창업은 첫째, 배달 전문 특화된 아이템도 있었고, 배달 전문 특화된 상권 입지도 다르고,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창업자들도 조금 달랐던 거지.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배달 창업자들은, 나도 그 당시에 배달을 해봤단 말이야. 하셨어요? 아, 그럼. <웃음> 직접 배달을 직접 그 당시에 치킨 배달을 아파트 상권에서 직접 해봤는데 그 당시에 배달 그럼 떠오르는 영광 검색어 1위는 전단지거든 전단지, 어, 전단지. 그래서 배달 사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배달은 어차피 상권 입지로 보면 번듯한 대로변에 있을리는 별로 없고 후미진 뒷골목 모퉁이 아주 작은 가게거나 아니면 웬만한 웬만한 상권의 지하. 뭐, 이런 곳에서 배달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 배달은, 그러면, 후미진 뒷골목이라는 얘기는 유동인구 전혀 없고, 어, 뭐, 2층 지하, 고객들이 그 배달 음식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던 시절인지. <웃음> 전혀. <웃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배달 장사 해요. 이거를 소비자한테 알리는 방법은, 온니 <웃음> <only> 전단지. <웃음> <웃음> 그래서 그때는 그 전단지 때문에 먹고 살았던 충무로 전단지를 기획, 디자인, 이렇게 만들어줬던 그때 배달 장사들은, 아, 내가 처음에 오픈, 오픈, 피자집 하나 오픈하면요. 기본적으로 배달 전단지 열 년은 찍어야 돼요. 어? 얼마 아, 열 년. 한 년. 아마 이게 얼마인지 아실 텐데, 한년 같은 경우가 B5 사이즈로는 딱한 년을 찍으면 8,000장 전단지가 나왔거든 A4로 좀 크게 찍으면 4,000장 밖에 안 나온다고 이거를 그러면 전단지 가격은 연단 가격이야 연단 영어, 영어로 R 해서 연당 기본적으로 얼마 그래서 초기에는 그것도 90년대 초반에는 디자인 비용까지 들어가서 한 년에 전단지 비용 20만 원 이랬거든 근데 2000년 되면서 그것도 막 배달 시장이 되게 치열해져서 결국은 디자인 비용이 없어졌고 공장형 전단지가 엄청 나오면서 결국은 한 년에 뭐 15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하더니 한 년에 8만원까지 내려간거 봤거든. 아, 이거를 그럼 8만원에 10년이면 80만원 정도는 오픈 전단지로 뿌리는 거지. 아,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뿌릴 것인가? 그때 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신문 삽지 그래서 각뭐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각 신문지국에 전화해서 우리 전단지 내일 오픈 전단지 몇장 뿌려주세요 그럼 신문지국에서는 밤새껏 신문 삽지로 이 전단지를 넣어서 아, 결국은 그 전단 시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단 기획 디자인 전단 출판해주는 이런 데들이 되게 호황이었고 문제는 그 당시에 배달 사업자들은 전단지 만드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전단을 어떻게 뿌릴 것일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이 직접 전단지를 들고 가서 아파트 문 앞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주자 이거는 신문 삽지가 그 당시에 장당 한 20, 20원, 30원이었다면 사람이 직접 가서 붙여주는 것은 최소 50원, 60원이래요. 아니 전단지 8천 장 만드는 것은 10만 원도 안 됐는데 뿌리는 가격이 더 비싼 거지. 이거 전단지를 배포하는 게. 나도 그때 그 당시에 직접 이 아파트를 직접 가서 치킨집을 이렇게 쭉 하면 어디에 뭐 10층에 배달을 가면 일부러 20층까지 올라가서 쫙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막 붙이고 내려왔던. 어. 어. 야, 그러면서, 야, 내가 하루에 500장씩만 따로. 그러니까 장당 500장, 장당 천정을 50원씩, 60원씩 주고 배포하려면 그것도 비용이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갈 때마다 계속 뿌리고 왔던 그 당시에 배달 음식점 사장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늘 나는 기억나는 게 어느 아파트가 배달 전단지 빨이 좋은가? 그러니까 똑같이 5천 장을 뿌렸는데 똑같이 천 장을 뿌렸는데 몇 장이 배달 오다로 연결될까?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정말 전단지 빨이 좋은 데는 한 100장 뿌리면 한장 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거고 천장 정도 뿌렸을 때잘 되는 것은 10건 정도 오는 거지 10건 정도 안 되는 것은 한 서너 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아야 이건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에 5천장 뿌렸으니까 몇개는올 거야 아, 이런 어, 수익을 예측을 할수 있었던 그래서 늘 전단을 어떻게 만들까 전단 디자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거를 또 신문 삽지 어느 아파트에 뿌릴까 그리고 아파트 동네에 뿌리는 게 나을까 야 이런 빌라촌에 뿌리는 게 나을까 그 아파트가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때 가장 전단지빨이 좋았던 동네는 첫째 아파트 중에서도 어 15평 20평 이런 서민형 아파트가 있고 3 40평 아파트가 있고 5 60평 아파트가 있었다고 5 60평 아파트가 제일 젠병이었어 어 이건 뿌려봐야 반응이 별로 없어 왜 애들이 없는 아파트니까 어르신들만 있는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민간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것도 있었다고 어, 임대아파트에 뿌렸을 때 일반 민영아파트단지에 뿌렸을 때 하지만 배달은 꼭 부자 동네라고 배달을 많이 시켜먹지 않더라 아 이거를. 그래서 역시 서민영 아파트보다 더 전단지빨이 좋았던 동네는 원투룸단지였죠 원투룸,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배달의 최고 전단지 빨이 좋았던 동네는 서울 수도권 상권 중에서 보면 아파트 상권과 일반 동네 상권이 있는데, 동네 상권 중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웃음> 원투룸 상권, 그 당시에 시흥시, 정왕동에 가면 야. 강경 아파트 오토바이 가지고 끝에서 끝에까지 한 5분 10분이면 가는 동네에 원투룸 단지가 3만 3천 세대가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원투룸이 제일 많은 동네 그때 원투룸 건물 하나가 원투룸이 한 10개 뭐이 정도 있었는데 그 원투룸 가격이 5억 정도 됐었거든 그래서 배달 사업자들은 열심히 거기서 직접 월세 50만원 30만원 내고 하지만 여차하면 이 건물 하나 사야 되겠다 5억이면 돼그 당시에 5억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때 월세가 한 달에 4,500 나왔으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었지 그 동네에 그 당시에는 배달의 선수 배달의 기술을 본따서 배달의 선수는 시흥 정왕동에 있어 그러니까 야 배달은 정리하자면 그 당시에도 꼭 부자 동네 평수가 큰 평수 아파트가 배달 상권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2, 30평형 대 아파트나 그 다음에 원투룸 상권 이런 데가 최고의 배달 상권. 서민형 상권이 오히려 배달은 오히려 잘될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두 번째 키워드가 있었다고. 배달 그 당시에 배달 창업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지역 정보지였거든. 지역 정보지. 그 당시에 뭐 동네북 뭐, 뭐 동네북 또또 또 뭐가 있었더라? 뭐뭐 뭐 무슨 뭐 장터, 동네북 뭐뭐 뭐 이런 지역 정보지. 우리가 뭐 어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교민 잡지처럼 그 동네 지역 정보지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 지역 정보지를 쫙 열면 뭐 대략 컨텐츠는 별로 없고 전부 그 동네에 배달하는 음식점들의 어. 모든 메뉴가 쫙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그 당시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에 가면 다그 지역 정보지는 아파트 문 앞에 항상 이렇게 쌓여 있었고 집에 가면 쓱 보면 오늘은 어떤 거 배달시켜 먹을까 책을 보면서 <웃음> 배달을 시켰던 그 시절이 있었지. 어그래가어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그때는 첫째 야 전단지를 디자인하는 거 중요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음식 배달 사업자들은 지역 정보지 중에서 표 1, 2, 3, 4 가장 비싼 광고는 요요 요 전면 대면인 표사 광고가 제일 비쌌고 그 다음에 재밌던 광고가 그 당시에 딱 정보지를 하면 가운데 유선철 제본이라고 <웃음> 호치케스로 짝짝 이렇게 제본을 하니까. 딱 펴면 가운데가 딱 펴지는 거야 가운데가 제일 아요어 그럼 가운데가 <웃음> 비쌌다고 역시 <웃음> 한면 광고가 잡지마다 좀 달랐는데 한 20에서 25만원 30만원 표사 광고 이런 거뭐 7,80,100만원 막 이랬고 그런 광고를 정기적으로 지역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뭐 전단지는 뭐 배달 사업을 하는 동안 만큼은 전단을 항상 뿌저 뿌리, 뿌리지 않으면 안 되고 늘 전단은 우리 배달 가게 한쪽에 가면 두부기 쌓여 있던 거지. 야, 그 당시에 배달 창업자들은 야, 우리 가게를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눈에 띄게 만들까? 주부들의 눈에 띄게 만들려면 매일 쳐다보는 곳이 거실이고 거실 중에서도 냉장고야. 냉장고에 붙여 줘야 돼. 그래서 야 지역정보지도 작게 해서 뒤에다가 자석을 붙여서 붙이게 만들었고 스티커 같은 경우도 자석을 붙여서 자석 스티커를 냉장고에 딱 붙여서 그 당시에 배달 시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배달 창업을 통해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배달 안하고 좀 번듯한 홀매출 가게로 확장할 수 있는 꿈이 있었던 이런 시대의 배달 창업 시절이었죠 어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아까 아. 말씀하신 선수분도 계시다고 그 당시에 배달 창업자들은 보면 아까 배달의 선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웬만한 허접한 홀 매출 올리는 데보다 더 매출을 많이 올렸던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때 요 강남에 노보텔 이런 호텔 뒷골목 같은 데 배달 상권에 가보면 지하가 전체가 배달 근데 딱 가보면 전화기가 열대가 있어 열대가 <웃음> 전화기마다 메뉴가 달라 <웃음> 이거를 어, 완전 배달 선수야 어차피 배달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로 이거 하나만 하는 것보다 전체를 다 해버리자 어 그때 도 그랬었네요. 지금 저는 지금 나온 개념이라고.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전단 다섯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다 달라 <웃음> 이거를. 그럼 각 전화번호 가 전화번호 하나 당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지. 어, 주방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주방 안에서 뭐 그때그때 원재료만 쫙 갖춰놓으면 쫙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튀김기 좀 갖다 놓고 튀김 요리 쫙 하고, 뭐 중화요리 후다닥 해서 하고, 뭐 이렇게 쫙 했던 그런 집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선수들. 배달도 야 저건 거의 기업이야 막 이랬던 얘기도 있었지만 거의 90%의 배달사업자들은 영세사업자들이었죠 그냥 한가지 메뉴 하나 가지고 어, 야 배달도 좀 하고 100% 배달만은 힘들어 그래도 중화급제에 가서 야 홀매출도 최소한 50%라도 좀 땡기면 나머지 배달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어, 이렇게 사업을 했던 그런 시절에 배달 창업은 요즘처럼 뭐 배달 창업자들이 뭐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눈치를 보는 것은 오직 고객 눈치만 봤으면 됐지 배달할 때마다 쿠폰을 드릴게요 여기에 쿠폰이 있어요 10개 모으시면 제가 또 하나 서비스 드립니다 이러니까 오직 배달 창업자들은 고객들만 쳐다봤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배달 창업자들은 전화를 어떻게 친절하게 받을까 아 그리고 전화가 딱 오면 아몇 번은 이 번호가 어, 이 엑셀로 딱 해서 아 옛날에 야, 어떤 거를 배달하셨던 분이야 하면서 좀 이제 앞서갔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뭐 CRM 해서 어, 고객 관계 관리 아 예전에 이분이 어떤 메뉴를 주로 시켰어? 이거를 시켰어? 해서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허, 와 전화하면 옛날에 어떤 메뉴를 시켰는지 와 이게 다 정리돼 있어 이거 대단한 거야 아, 막이어 이러... 그렇죠 그렇게까지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일단 전화를 받고 여기다 쓰고 <웃음> 이거 <이걸 웃음> 배달 정보 그래서 쭉이 하루에 쫙이 정사각형에 있어서 몇호몇동몇호 어, 몇몇 주소 그리고 배달집에 가면 또 잊혀질 수 없는 풍경이 배달집을 어쩌다가 딱 배달 시장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 지금도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그 동네 상세 지도가 대형 지도가 걸려요. 오,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웃음> 시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직접 배달 라이더를 한번 해봤거든요. <웃음> 왜냐하면 배달집 사장들은 첫째 사장이 배달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만든 음식을 딱 고객들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 그때 선수 배달 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직접 내가, 내가 분식 배달했던 사장인데 쫙 배달 타고 가면 첫째 사장이 하는 이유는 사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절대 사고가 안나 사고 한번 나면 이빨 부러지고 대형 사고 나고 그 당시 오토 배달 창업의 제일 문제는 보험이 안 됐으니까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수백만 원 깨지지 막 이빨 나가고 이러면 그래서 사장이 가면 이건 적어도 사고 나지 않아. 근데 나는 감동스러웠던 그 당시에 저노저 저 어디야 저 강북구 수유리에서 음식 배달했던 사장님들 기억하는데 그분은 딱 자기가 배달해서 간 다음에 띵동 누르고 바로 문을 열고 앞에 들어가서 그 앞에다가 신문 딱 깔고 쫙 상을 차려줘. 그리고 나오면서 아파트 문 앞에 있는 신발 정리를 쫙 해주고 오는 거야. <웃음> 그러면 감동을 하는 거지. 오, 배달, 저도 잘, 저도 같아, 어, 배달 갔다 오셨던 분인데 와서 이렇게 쫙 음식 놓고 가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가면서 밑에 신발 정리까지 해주고 가는. 야, 정말 그러면 감동을 하게 되고 다음에 또 시킬 때는 또 거기 전화해야지 이런 인간적인 마케팅 <웃음> 이런 게 통했던 적어도 2000년대 초까지는 그런 게 통했었고 그리고 배달 창업자들은 그 당시에 배달 라이더들의 인건비가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사장이 한다는 것은 여차하면 내가 뭐 100% 배달집 같은 경우는 사장이 다 못하지만 그냥 20-30% 배달이에요 배달 매출이에요 이러면 사장이 웬만한 건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이유가 난 그때도 지금도 딱 보면 아저 배달 좀 하는 집이야 이렇게 딱 보면 바로 거기에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앞에 몇 대가 서 있는가 이게 딱 보이는 거고 그러면 배달 오토바이가 다섯 개 있다는 것은 라이더가 다섯 명 있다는 거야 그럼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일까? 그 당시에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가장 비싼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이 중에서 가장 배달 전문 인건비, 배달 라이더 인건비가 제일 비쌌던 업종은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그때 기준으로 250 이상이었어요. 어. 근데 그 밑에 치킨, 피자는 한 170에서 180 정도 인건비였어요. 그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난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저도 170, 180, 250이 차이가 뭘까? 그러고 봤더니 첫째, 170, 180 짜리는 대학생 알바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가장 힘든 알바 중에 하나가 배달 알바 하면 한 달에 170, 180 번다. 그러니까 숙련된 초보자들 숙련되지 않은 초보자들도 오토바이만 탈줄 알면 스쿠터만 탈줄 알면 반면 중국집 배달은 이분들은 전업 배달하시는 분들이고 왜중국집 힘들냐면 그 당시에는 중국집이 일회용 용기를 쓰지 않았고 직접 이 이렇게 중국집에 쓰던 배달 그릇에 그대로 탕수육 짜장 짬뽕 담고 또 이게 짬뽕 같은 국물도 있고 그걸 그대로 해서 갖다 주고 사람들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밖에다가 내주지. <웃음> 그럼 또그 배달 라이더분이 배달을, 그 그릇을 수거하러 가는 거지. 한 집에 두 번을 네, 가요. 네. 그래서, 아, 야, 그 당시에는 배달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지금도 있었고, 결국은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최저임금 상승하고, 지금 뭐, 뭐, 만원대 이렇게 오면서, 결국은 배달 앱이 그 인건비를 해소해 주겠습니다 어. 하면서 사실은 접근했던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지 배달 수요는 넘쳐나는데 넘쳐난다고 즉 사업이라는 게 창업이라는 게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바닥이 얼마 떨어지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요즘 배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달 앱을 통해서 많이 주문은 하지만 그래봐야 배달 사업에서 떨어지는 이문 자체가 첫째 창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 업체와 카드사와 전부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배달 창업의 주인공인 배달 창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내가 최근에 이 배달 창업, 최근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단건배달 관련해서 내가 엑셀로 아이가 손익계산서를 내가 한번 계산해 봤단 말이야. 결국은 치킨피자집 기준으로 평균 한 2천만원 정도 올렸을 때, 최근에 단건배달, 뭐, 쿠팡이츠 같은 경우 치타배달, 막 이런 거에 배달 수수료만 배민원 12% 쿠팡이츠 15%. 프로모션 기간 1 0 0 0원이었는데 최근에 쿠팡이츠 지금 프로모션 기간 이제 끝났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면 배달 수수료만 해서 지금은 1,000원이지만 2만원에 2만 15%면 3,000원 수수료 그냥 중개 수수료로 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라이더 비용 아무리 안 돼도 2만원 기준으로 여차하면 15에서 20%는 빼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2만원이면 3,4천원은 라이더 비용. 거기다가 원가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최소한 매출액 대비 40%는 코스트 원가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인건비 임대료 정기세 수소세 카드 수수료까지 빼면 예전 90년대는 야 매출이 100이면요 3분의 1 원가 3분의 1 판관비 3분의 1이 순이익이에요 이랬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웃음> 3분의 1은 떨어져 근데 요즘 어찌 된게 배달업 시장에 보면 결국은 매출이 100일 때 원가가 40% 그 다음에 심지어 라이더 비용이 15-20%고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이런 거 빼면 순이익률이 10%가 아니라 5%도 안 떨어지는 심지어는 최근에 이 15%로 계산해보면 2만 원짜리 치킨 세트를 배달했을 때비용 2만 900원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거 적자야 적자.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래도 어. 배달앱이라도 없으면 그래도 매출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래도 배달앱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반응도 있더라고 일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배달 100% 매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구조가 앞으로 계속 가면 야 이건 결국은 누구를 위한 배달앱이고 누구를 위한 창업인가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거대 공룡자본인 배달업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 정말 시중 들어야 되는 이런 배달 창업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수익성 이런 소익계산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예전에 그 전단지 사장님 전단지 음. 업체 사장님 음. 뭐 생활정보지 사장님 그런 분들이 좀그 지금의 배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전단지 업체는 장사할 수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그 부분 궁금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야 그러면 그때 전단지를 제작한 업체들 제작한 업체들 충무로 지금 다 아작이 났잖아 충무로 전단지 기획사 디자이너 분들 다 어렵다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각 지역별로 지역정보지를 운영했던 사장님들은 지금 뭐 하실까 내가 궁금했었거든 어, 그래서 나는 그때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그 사장님들한테 물어봤다고 전화해서 사장님 지금 어떻게 먹고 살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의외의 답이 오는 거야 배민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 아니 아니 지금 배달 앱이 전단지 시장 다 가져가버리고 지역정보지 시장 다 가져가서 결국은 지역정보지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배민 때문에 먹고 살아요? 했더니 이야 배민이 결국은 배민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배민을 이용하는 하루 사용자가 1700만 이용한단 말이에요. 1700만 요기요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한 780만 그 다음 뭐 쿠팡이치 284만 결국은 배민 같은 경우가 야, 이 지역정보지 사장님들을 결국은 같이 영업의 거점으로 활용한 거야.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결국 언제부턴가 배달 창업자들은 이제 배민 플랫폼에 탑재되지 않으면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배달 창업 사업자를 내고 오픈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해야 될 곳이 배민에 전화해야 돼. 그러면 배민 본사 직원이 저기 경기도 부천 저뭐 일산 탄현 파주 골짜기에 있는 거기까지 배민 직원분이 찾아오겠냐고 네. 결국은 지역정보지를 하셨던 그 사장님이 자기 동네니까 네트워크 다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배민 플랫폼에 등록대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대행을 네. 해주 그렇지 그러니까 등록대행도 하면서 여차하면 또 영업을 해주는 거지. 배민의, 배민 입장에서는 음식점들을 많이 여기에 탑재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래서 초기에는 배민, 배민의 그 지역 정보지를 운영했던 사장님들이 배민이 그대로 끌어 안으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된, 등록대행 업무를 하면서, 배민에서 그때, 어, 오픈 서비스 하면서, 이럴 테면 뭐, 깃발 하나당 8만 8천 원을 받으면, 뭐, 10개 꽂으면, 한개 음식점 88만 원을 받으면, 그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등록대행 수수료를 그, 지역정보지 사장님한테 드렸던,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재밌는 게, 영업을 하면, 아 영업대이니까 행 힘들겠네. 우리는 자동차 영업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웃음> 이거는 음식점을 하는 순간, 아니면 전문 배달업이 아니더라도, 기존 배달 안 했던 분들도, 일단 배달을 하려면, 옛날에는 충무로 전단지 알아보고, 디자인 알아보고, 연당 얼마예요 디자인, 이거 아니지. 그럼 일단 배민에 전화하는 거야. 아, 이거를. 그럼 배민에 전화하면, 아주 전화를 나도 해봐서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연락할 겁니다. 항상 본사에 등록 대행으로 하면 담당자가 연락할 겁니다. 얘기한다고. 그럼 본사 담당자가 연락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업 대행 등록 대행을 해주는 지역의 옛날 정보지 운영했던 사장님 그 직원분들이 전화하는 거지. 야 나는 야 지역 정보지 사장님들 배민 때문에 쿠팡이츠 때문에 다다 다 망하셨나 이랬는데 공생하고 있더라고 좋은 시각으로 보면 어 이, 이게 근데. 결국은 그 지역 정보지 사장님도 자기 네트워크 있었기 때문에 배민이 그걸 끌어안았던 거고 마찬가지로 DH 같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회사가 이 배민 같은 회사를 직접 전략적 제휴로 직접 인수 M&A로 인수했던 것도 배민의 이 풀뿌리 네트워크를 샀던 거지 음, 아 이거를 그게 핵심이. 아 핵심이지 결국은 이 배민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배민 어플을 영업을 위해서 음식업 사장님들을 연락에 영업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배민 어플을 많이 까세요. 우리나라 그 어플을 지금 어떻게 깔고 있는가 이거 난 되게 신기했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이 에이지웍스라는 이 회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바일 앱 1위가 카카오톡 무려 4537만 명이 카카오톡 사군 중이다 2위 유튜브 4300만 명 3위 네이버 4 0 0 0만명 4위 구글 5위 크롬 6위 쿠팡 7위 밴드 8위 인스타 9위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어,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해 앱이 배민이라는 얘기지. 이게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신규로 설치한 앱 1등. 이, 이게 뭘까 과연. 어, 이게 1위가 당신의 근처. 어, 당근마켓이더라고 당근 어, 1위가 이거 되게 중요해 어, 당근마켓 최근에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어 이거 되게 주목해야 된다 2위가 배달의 민족 3위가 인스타 4위가 쿠팡 근데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이 쿠팡이츠가 무려 392만명이 쿠팡이츠를 제일 많이 깔고 있어 이거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안 거야. 지금까지 배민이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배민을 시켰는데, 아니야, 쿠팡도 있대. 이걸 소비자가 안 거지. 근데 우리는 쿠팡을 배달업체로 인식하기 전에, 우리는 쿠팡의이 새벽 배송을 봐왔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상, 야, 쿠팡 하면 빨리 오겠네. 그러면서 무려 6개월 사이에 거의 400만 명이 지금 쿠팡이 제 앱을 깔은 거라고. 결국은 이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보면 결국은 앞으로의 모든 비즈니스는 다들 B2B, B2G를 먼저 하지만 사실은 B2C가 중요하다. 배민이 이렇게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우리 김봉진 대표의 배민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 풀뿌리 개인 소비자를 우습게 보면 안된다. 그리고 그 개인 소비자들을 지역 거점이라도 확보하고 있었던 지역정보지 사장님 <웃음> 이 사장님이 배민의다 기둥 역할을 해준거지 지금. 배민은 실제적으로 돈 주는 사람은 배달음식 사장님들의 매출액에서 수수료와 배달음식 사장님들한테 광고료로 먹고 살지만 그 전단계는 고객들을 일반 소비자들을 배민의 이 어플 고객으로 끌어들인 이게 지금 요즘 시대 디지털 시대에 가장 뭐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 창업자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게또 창업 시장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 소비자 쪽에 아무래도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창업자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플랫폼 때문에 스스로 포함해서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배달 창업자들이 배달 창업 못해서 안달이 나서 나는 배달 창업의 로망이에요 이러면서 배달 창업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지금도 공유 주방이야말로 이 치열한 한국 외식시장에서 결국은 음식 배달로 사업하라는 건데 배달의 가장 핵심은 고정비를 줄이는 고정비 중에서 첫 번째 임대료를 줄이는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중화급지에 지하에 들어가거나 1층에 50만 원, 30만 원으로 야 배달 매장은 오픈할 수있어요근데 공유주방은 한달 뭐 월세가 170만 원 내라 아니면 뭐 수수료 30% 내라 이건 맞지 않아? 나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은 공유주방 창업자나 기존의 배달 창업자들도 결국은 창업자가 주인공이고 창업자가 행복해야 되는데, 물론 고객 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고객이 1등이고 고객이 왕입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레토릭이고, 사실은 창업자가 행복해야 된다고. 나도, 난내 사업의 첫 번째 코드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겁고 재밌어야 된다. 근데 요즘 시대 창업자들 이제 다 마찬가지지, 뭐 열심히, 열심히 핏다 물려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랬는데, 병들어서 죽었어요 장렬하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은 창업자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요즘 배달 창업자를 보면서 야 이건 좀 실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뭐 정성적으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한번 이 손익계산서로도 한번 계산해봅시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심각한데요 최근에 특히 치타배달 단건배달야 이거 매출액 대비 5%도 안 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해야 되나요? 배달 100% 아니면 50% 하는 집들은 아, 그래도 이거라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뭐 해요. 이렇게 현금이라도 돌려야 되니까. 그 의미는 다 이해는 되지만 배달 100% 매장들은 야, 단건배달 쪽만 주력하면 이건 정말 매출액 대비해서 10%는 커녕 5%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지금 프로모션 기간에는 2천만원 매출일 때한 150정도 200 가까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아마 뭐 단건배달 직접 수수료체계 12%에서 15%가 가동되면 야 이건 매출액 대비 한 달에 2천만원 올려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40에서 50만원 떨어지겠더라고 야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장사하는 건가 결국은 배달 창업자들은 결국은 사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지속가능성인데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못할 수 있다 아, 결국은 이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근데... 배달 플랫폼 업체 거대 자본들은 마치 이게 시장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폼 나는 일인양 라이더를 뽑고 폼 나는 일인양 우리는 뱀이하고만 손잡으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어요, 부자 될수 있어요, 여차하면 조물주에 건물주 될수 있어요. 꿈 깨세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무슨, 나는 그냥 배달 라이더가 꿈이에요. 나는 그냥 배달하는 그 자체가 나의 로망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야. 모든, 모든 사업은, 야, 그래서 얼마 남았는데.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야, 내가 중국집 배달을 하더라도 요즘 3, 400원 떨어지고, 뭘 하더라도, 직원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아라도 요즘 최소한 2, 300원 떨어지는데, 내가 사장님에도 불구하고 2,300이 안 떨어진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는 건가 나 특히나 우리나라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은 보면 배달 플랫폼 업자들의 줄설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어, 요즘은 일단은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내가 가서 고개 숙이면서 등록시켜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를 어, 특히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위 업체 배민 그 다음에 쿠팡이츠가 딱이 양대산목이었는데 3위 사이 업체까지 생긴 거지 지금 뭐 최근에 위메프 카카오 카카오까지 지금 배달에 카카오. 뛰어들었으니까 이거를 최근에 나도 어제 배달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건데 아야 요즘 위메프 조건 되게 좋던데 맞아요 배달앱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아요 위메프 조건이 좋으뭐예요 소비자들이 안 깔았는데요 <웃음> 그래서 등록해 봐야 위메프로 주문이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이런다는 거 사장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결국에는 사장님보다는 소비자한테 맞추는 게더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플랫폼 업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본다면 위메프도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위메프 자체가 대대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야 배달은 위메프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TV광고 막대한 자본 끌어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람들이 야 위메프 깔면 뭐 준대. 이러면서 또 쿠팡이 처럼또 급격하게 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일을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메프는 돈 적게 드리면서 사장님들한테 직접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딱 보니까 어 좋은 조건이네 야 배달료도 거의 공짜고 그래서 알았어요 한번 등록해 볼게요. 그런데 하루에 위메프로 주문 하루 들어오는 것, 그런도 물론 나는 그냥 배달 안 합니다 이런 분도 일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사업자를 내는 순간 우리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밑에 앞에 줄 서야 된다는 거지 어, 이거를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우리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도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도 해드릴 거예요 다 했지만 결국은 이니셔티브 이 시장의 주도권을 거대 공룡인 플랫폼 기업이 딱 점유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는 야 이제는 내말 들어야 될까 어떻게 보면 그, 그 시점부터는 그 인계점이 지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배달 창업자들은 거대 플랫폼 자본의 정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게. 그래서, 야, 결국은 요즘 시대 창업자들은 일번참 공부할 거 많다. 어, 어 난데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웃음> 옛날에 아니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야, 음식점 하나 할래요 이런 분들 많았는데 요즘 음식점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돼 심지어 말하기 글쓰기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유튜브 공부해야 되고 페이북 인스타 공부해야 되고 배달 앱에서 댓글 어떻게 쓸 것인가 고객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러면서 야 어느 어느 플랫폼에 탑재했을 때 얼마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야,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열심히 매출은 올리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는 되게 허무한 사태가 벌어지는 케이스 많아질 수 있다. 이거 정말, 어, 요즘, 요즘 정말, 야, 세상이 완전 바뀌었다. 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지. 어, 그럼.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제 기존 창업자들은 딱 들어와 보면 너무나 잘 아니까. 적어도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배달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배달하기 전에 1년 정도는 최소한 소비자로는 살아봤지만 창업자로 어떻게 사는지를 하다못해 배달 업체에 가서 알바라도 좀 해보고 뭐 가장 좋은 거는 라이더 알바도 한번 해보면 제일 좋지 <웃음> 아니면 요즘 뭐 오토바이 라이더뿐만 아니라 뚜벅이 라이더 자전거 라이더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달의 선수들이 지금도 있거든 그 배달의 선수분들을 최소한 3명 정도는 좀 만나보시라 그러면 그 선수들은 와 저렇게 해야 선수가 되는구나 그 선수 측에 들기 힘들다면 아예 배달시장을 오히려 쳐다보지 않은 게더 나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앞으로 좀 좋은 이야기 좀났습니 <웃음> 아무튼 또 이렇게 오늘은 배달 창업의 속살 아, 이런 얘기했는데 또 다음에는 이 창업 시장의 소위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뒷담화 속 이야기 아, 내가요 저 블로그 타이틀이 창업의 속살인데 <웃음> 이 창업 시장의 속내를 얼마나 잘 간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요즘 좀 성패가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좀 숨겨진 속내, 이명 그리고 이 창업 주체별로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이 역학구도만 잘 이해해도 저는 이 창업시장에서 허무하게 실패하진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생각도 든, 든다고 내가 볼 때는 좋 말씀 감사합 그래요,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예.